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입니다. 이번에는 사격 사냥꾼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격냥꾼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고 재미있게 즐겼던 클래스인데요. 아쉽게도 격전의 아제로스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클래스이나 어둠땅때 강력한 성능을 갖고 왔습니다. 소둠땅때 어둠땅 대비 입문자분들을 위해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캐릭터의 아이템 장착 화면입니다 이 캐릭터의 원래 아이템 레벨은 460 이었으나 현재 122로 스케일링 되었습니다 2차 스탯으로는 치명 29.1% 가속 15.9% 특화 15.95% 유연성 7.2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 사이트 및 심크 연구 결과 풀파밍 기준으로는 치명 30%, 가속 16%, 특화 21%, 유연성 12%를 목표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제 캐릭터의 현재 세팅 기준으로 싱글 타겟 패치워크 4분 스탯 가중치의 심크 결과값입니다. 2차 스탯에서 유연성이 가장 높고 가속이 가장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세팅을 보시면 치명과 가속을 먼저 맞추었는데 이유는 가속이 어느정도 나와야 딜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 딜사이클 안에서 치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나와야 해당 스펙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일 타겟 대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5레벨의 사격의 명수 25레벨의 신중한 조준 30레벨의 자연치유 35레벨의 꾸준한 집중, 40레벨의 급가속, 45레벨의 치명적인 사격, 50레벨의 사격지위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딜사이클 도중 가장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꾸준한 집중 버프입니다. 고정사격 두번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가속을 7% 받는 버프인데 이로 인해 사격량꾼은 더욱 강력한 단일 딜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일 타겟 정수 세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는 주정수 그리고 부정수로 나뉘고 주정수로는 응축된 생명력을 강력 추천합니다. 부정수로는 단말마의 숨결, 불꽃의 도가니, 투쟁과 반목을 추천드립니다. 투쟁과 반목이 없으시다면 자각몽 혹은 완벽의 환영을 착용하여 부족한 유연 스탯을 충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구 아제라이트는 패치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또렷한 시야 한개 리듬을 타고 두개를 필수로 장착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어둠의 심장을 세개 착용하는 것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세팅에서 사격량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세팅 장신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장신구는 한란의 납주사위, 반짝이는 금빛 깃털, 명사수의 망원경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착용효과 장신구 2개 혹은 착용효과 1개, 사용효과 1개를 조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타겟 들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징표 조준사격 속사 정조준 정수 종족특성 조준사격 두번 고정사격 두번 7% 버프 받고 조준사격 속사 조준사격 고정사격 조준사격 속사 조준사격 조준사격 다시 고정사격 두번으로 7% 버프를 리필합니다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꾸준한 사격, 가속 7%를 유지하시면서 데미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조준 쿨을 보시고 사용전에 꾸준한 사격 버프를 리필하시고 정조준을 사용하신 후에 다시 오프닝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타겟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캐릭터의 4타겟, 2분 패치워크 심크 결과 값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화가 가장 가중치가 높고 치명, 유연, 가속 순으로 낮아집니다. 특성으로는 25레벨의 폭발사격, 50레벨의 연발 공격을 찍는 것이 다릅니다. 그 외에는 단위 세팅과 특성은 같습니다. 정수는 주정수만 집중의 눈동자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고, 장신구 또한 단일 세팅과 동일하게 세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멀티타게 들사이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증표를 받고, 조준사격, 일제사격, 속사 연발사격, 폭발사격, 집중의 눈동자 종족특성 정조준, 조준사격, 일제사격, 조준사격, 일제사격 속사 고정사격 고정사격 7% 버프 받고 조준사격 일제사격 조준사격 일제사격 속사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단일 세팅과 같이 고정사격 두 번을 사용하여 7% 버프를 받고 그 버프를 계속 유지하면서 폭발사격 과 연발사격을 계속해서 쿨이 올 때마다 써 주시면서 똑같이 고정사격 2번을 정조준 사용 전에 어, 버프를 받고 정조준 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격량권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오프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